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었다. 상담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개된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이 속에 우리가 이제 마음편이 있습니다. 사장의 사장 4장 마음편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간략하게 우리가 마음편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풀어 보자고요 자 4장 마음 편에 보면 마음이란 마음의 작용, 마음과 명상이라는 이런 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은 안 봐도 돼요 자,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심이라고 표현한다 마음 심이다 그죠 자 여기서 마음이 우리는 어디서 창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음이 작용을 하는 데까지 마음이 동료를 일으키는 데까지 마음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것이 전부 다 마음에 속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이 가슴 속에 들어있다고 이 심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라다는 거다 자, 마음은 절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은 무엇의 작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 변한다고 했어요 두뇌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의식이라는 거다 마음은 일단 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자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는데 의식은 어디 들어 있을까 이 인간의 두뇌 속에 있다고 했다 그죠 두뇌 속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내식에 있다고 그랬다 그죠 자 그동안에 우리가 1편 2편 3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두뇌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두뇌의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인가 이 의식은 의식의 작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의식들은 어디에 기억이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내식의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이내심에 있습니다. 내심이 결과적으로 판단과 결정은 이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나는 어떤 행동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내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두뇌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네, 너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기능들이 좋다 이것을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가다 보게 되면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역사 공부를 잘하는 사람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것좀더다 다르지 이것이 우리는 수리역이고 판단역이고 분석역이고 기억역이고 이런 학습능력 두뇌의 학습능력이 원래는 8가지 유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야 자, 명상이 왜 애기들인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이 두뇌에는 이런 여덟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덟 가지 기능. 그럼 여기서는 판단력,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단계단계별로 뭐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가르쳐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학습, 두뇌의 학습 능력이 여기 있는데, 이 두뇌의 학습 능력은 여기 내 심에 있다는 거다. 이런 능력에 의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다. 자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이것이 우리는 중요하겠죠.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뭐요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마음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곤란하고 자이 마음에는 항상 상반된 이 내심의 판단력에 좌우되게 되어있어요 내 마음은 이렇지만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 내 마음이 이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그렇게 항상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뭐냐 이러면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있어야 뭐 비울지 차 있는 것이 있어야 비울 거잖아 그래서 요새 와서 마음이 뭐 하심을 해라. 이건 아이들이며 심리가 심을 조금 있으면 마음을 하심할수 마음을 낮추는 거야 어디 있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것이 잘못된 거이요 하심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인간이 어떻게 상에 굴복해라는 거거든. 그것을 세뇌시키는 거지. 하심이라는 거는 절대 하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는 어떻게? 이 판단과 결전력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일어있을까 여기서는 우리 상반된 논리라고 그랬죠. 상반된 논리들이 어디에서 표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요. 어디서 표출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제를 우선적으로 <웃음>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인간의 팔욕이라는 것이 있고 자 내식 속에는 내심에는 팔욕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내식 속에는 팔 우리가 학습 능력 팔 여덟까지 학습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단하게 표현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작명을 못한 거예요 자 팔욕이 내심은 팔욕이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고 내식은 이 학습 능력이 중요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이런 학습 능력에 의해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인간은 이 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행동에 아무런 행동을 해 욕이 없다는 것 자체는 하심해라 뭐 욕심을 버리라 이런 거는. 인간, 니는 죽으라 하는 소리는 마찬가지다. 인간은 욕심 없이는 모든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이 없는데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욕심이 자기 능력보다 오버됐을 때 이것이 문제다. 그것이 가요계. 그럼 팔욕에는 8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전부 특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아주 욕심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욕심이 있는 거고, 하고 어떤 있어서는 성취감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날리야만이 그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풀어줄 거예요. 자, 이런 욕심에 의해서 자세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에, 안정적으로 실링, 이 두뇌를 실링하고 마음을 실링하는 방법에는 자기 능력을 갖춘 욕심만 까지만 해결하라는 거다. 자, 내가 욕이라는 것이 이런 도가니에 주머니에 욕이라는 것이 틀어있다면요 범죄 넘치지도 않고 염, 넘치지 않아야만이 우리는 가욕이 아니라는 거다. 내 욕심보다 더내 능력보다 더 많게 되면 이거는 가욕이 돼가지고 오버페이스하게 되는 것이고 이 너무 욕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성취감이 없다는 거다. 성취할 수가 없는 거야. 욕심이 없는데 무슨. 그러면 예를 들어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공부가 잘 되겠나? 안 되겠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욕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욕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학습 능력에 따라서 이거는 내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욕심에 의해서 이것은 내심에 있는 거라. 이것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얻는 만큼 성취욕을 할수 있고 어떻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이 그냥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노력이. 그래서 이 멘토, 이것이 멘트 이 기본적인 것이 멘토링이라는 거다. 자녀 멘토링법이다. 멘토멘토링법이다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심 속에는 욕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이 욕심을 우리는 알아야 이 사람이 가욕인지, 이? 이? 욕심이 이? 너무 약간단한 것인지. 자 공부를 하라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공부가 얼마나 안될 거잖아. 그럼 배워봐야 어떻게?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지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나중에 실력 발휘는 어떻게? 당연히 못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형체도 없는 것이 이 아주 강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음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거 거야.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이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작용을 할까? 무엇이 작용이 되겠나?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마음이 일단 한 적어보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본적인 것이니까. 마음을 갖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바로 어떻게 이것이 작용해요? 이거 뭐죠? 바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는 인간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발전됐는데 심리학이 이 마음을 두뇌와 마음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 심리학은 이거는 점이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학습 능력과 이, 이 내심 속에 들어있는 팔력을 근거로 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야만이 이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단순하게 심리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 심리가 되겠나? 요이 카드 돌리갖고 어떻게 하고 그 테스트 해갖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심리가?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일, 같은 심리잖아. 그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게 되면,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이 마음이 변하는 이치를 설명해 놓 거야. 그러면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물체의 형체에 불과하면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 작용하는 방법, 작용, 반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심리라는 거다. 그죠? 이것이 심리라는 거다. 그러면 심리를 통해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면 심리는 어떤 작용?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작용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심리오행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리오행으로 풀어나가게 되는데 이 심리에 우리가 기본을 깔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성이라는 것이에요 다섯 가지 우리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는 거의 지금 심리학에서 앞에 거는 몰라도 얘 뒤까지는 어지간한 다 풀었다. 자 그러면 이 오성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성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심리오행이다. 이것이 상호작용에 따라 가지고 이 심리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마음 편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부터 내식은 우리가 두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식은 어떻고 내심은 어떻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작용에 의해서 내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데 이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다음에는 심리가 작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심리가 작용을 해야만이 우리는 행동.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것을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 이 참일 수도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상황 안에 막 복합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는 어디서 작용해서 이 내시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된 기억이나든지 잘못된 결과가 우리가 이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올바른 우리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양면세 양과 엄이 있어요. 양과 엄이다. 그러면 바른 것과 틀린 것이 항상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행동이 우리는 어디서 일어날까? 자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으로 발친되는데 우리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을 것인가가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 음, 우리가 심리작용을 했는데 심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잖아. 그죠? 아무런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아무 답이 없으면 안 되니 우리는 이 심리의 구성을 한번 봐야 되겠죠. 심리의 구성인데 이것이 우리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심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 가지 유형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는 우리가 타고날 때 운명적으로 자기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면진 심리가 있다 이것이 우리는 내면 심리라고 한다 자내 특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내면적인 심리다 그럼 내면 심리를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까? 뭐 테스트해가고 풀까?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내면 심리라는 것이 분명히 알 거야. 심리학한 사람들은 모를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응, 내면 심리. 자, 그래서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내면 심리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습성 심리가 있어요. 이 내면 심리는 내가 타고날 때 우리의 두뇌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 심리고 섭성심리는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행동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습성 내면 심리는 어떻게? 두뇌에서 타고난 두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됐냐 하면 섭성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에 익혀놓았던 기억력, 경험, 기억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심리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세뇌, 세뇌도 이와 똑같은 거야. 습성심리라는 거다 세뇌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지금 행동심리라는 거다. 행동심리 그러면 행동심리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내가 두뇌특성과 이런 경험은 있지만 은 이것은 환경이다 환경과 여건 현재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내면 심리는 변할 것이 없다 그죠 습성수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거지만 올바로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 심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잘못되게도 행동하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저 사람 손속이 새까맣다는 것도 있고 그제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심리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습성심리는 어떻게 해? 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노? 습성심리 속에는? 습성심리는 세뇌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거는 이 세뇌성이에요. 세뇌성.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우리 행동들이 이런 오성을 작용을 하면서 발생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다. 그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큰 하나의 유형 응? 형태일 뿐이네요. 형체일 뿐이지. 나머지 중요한 것은 학문적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이 심리가 이 모든 사회생활에 우리가 필요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심리는 항상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되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섭선신은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막 표출되어 있는 것이고 내면 심리는 내가 그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심리오행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다 심리 오행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였고 행동 심리에서도 오행이 작용하고 내면 심리에서도 오행이 작용하고 습성 심리에서도 오행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후에 지금 우리가 심리학을 하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이런 행동 심리예요. 행동 심리. 자, 예를 들면 설문지 테스트도 어떻게 해? 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카드 뽑는 것도 내가 테스트 하는 순간적인 행동 심리야. 그 다음에 색채 미술 심리, 색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습성 심리는 어떻게? 해? 그림을 그리갖고 미술심리 미술심리 같은 이런 습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행동심리하고 달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리가 크게 되어있는데 이세 가지의 심리를 우리가 모두 다 풀어야 답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됐는지 예를 들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아이가 타고난 특성이 아주 행동적으로 그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친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도 그친 행동을 한다. 이 아이가 병일까 아닐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정말로 올바른 거야.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이는 그친데 행동은 어떻게? 아주 참찬하게 행동한다. 이것을 때 이것이 병의가 아닐까? 아 병의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디지지가 아니고 병의 아니고 힐링한 거야.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안 좋은 것이 그에 맞게끔 어떻게 습성으로 우리가 진행된 상황이에요. 습성으로 진행된 상황. 이것이 습성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 치유, 심리 우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크게 있어요. 완전히 고치는 거. 심리 치유하는 방법, 교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리를 힐링하는 방법이에요. 습관적으로 이것이 트레이닝, 코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나가는데 이것을 지금 심리학에서 이 세계를 동시에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내면 심리는 이때까지 없다이말이야 왜?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타고난 것을 있기는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풀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까? 파고난 건데 이것을 풀어야 되겠지 그래야 뭐 정확한 걸 어떻게 하든지 자 그러면 이것을 풀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습성적으로 키워가는 거야 훈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해나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습성심입니다 그런데 행동심리는 아, 우리가 그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불특정 하다 정화질을 할 수가 없다. 왜? 자, 예를 들어 보자. 내가 그 음, 마음속에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배고파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어? 정말로 힘들 때 그러면 먹는 것이 있으면 도둑질 하겠나 안 하겠나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 환경과 여건에 의한 행동심리에요 그러면 습성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도덕질을 잘하는 습관이 들어도덕질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도덕질 하는 거와 환경에 의해서 행동심리로만 발전된 사람 과고는 천차만별이다 그것이 우리는 병명이라는 거다 심리적인 이 변명이라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이런 습성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와 행동 심리에 의해서 저지르는 거와 이 내면 심리에서 본성에서 저지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겠죠? 달라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심리학 어떤 심리학에서 이 세계를 다풀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리 심리학에서 심리를 풀리하면 심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우리는 심리학을 숫자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숫자 심리학이에요. 수리 심리학이다. 그러면 이세 개를 당신은 어떻게 풀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숫자 연상법으로 숫자 연상법 심리 테스트로서 내면 심리를 응? 아지 숫자 현상법이 아니고, 이거는 타고난 거지 그치? 내면 심리 분석법으로. 이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내면 심리 분석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우리는 수리법칙에 의해서, 그치? 수리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가게 되는 것이고, 섭성심리는, 우리가 몸속에 들어있는 거 두뇌속에 들어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숫자 연상법 심리 테스트. 자 이것도 우리는 숫자 심리로 푸는 거예요. 이것도 숫자 심리로서 풀어나가는 것이다.